불법이기는 한데 어, 불법이요? 네. 한 민간인이 자유게표를 가지 못했거든요. 음. 좀 무서운데 저기 거울이 있어요.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리엘입니다. 여러분 혹시 북병 미군 기지가 시민들에게 개방됐다고 알고 계시나요? 북병에 있는 역사박물관에서 역사에 대해 좀 알아볼 거예요. 네, 저는 어, 역사가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러 갈까요. 한번 보러 도로 갈까요. 본문으로 <웃음> 힘들 고요네 <보내고> <웃음> 힘들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 미군기지 역사에 대해 알아보러 왔는데요. 그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편집해 네. 주실 거니까. 아, 네. <웃음> 좀 간단히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손민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박물관에서 여 전시기획하고 음. 지역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오신 곳은 부평 미군기지와 음. 관련된 전시 섹션입니다. 최근에 부평 미군기지가 개방 행사를 하면서 어. 시민들의 관심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언제 개방됐어요? 2020년 10월에 개방됐고요. 어, 얼마 안 되네요. 네, 뭐. 그래서 미군부대가 지금은 캠프마켓이라는 이름으로 한그 부대가 개방되어 음. 이 있는데 음. 앞쪽에는 그 미군부대 안에 있었던 5현병대 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저희 박물관에 기증해 주시는 물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아. 되어있고요. 음. 이게 막 엄청 오래된 화장품인 것 같은데요? 이게 불법이기는 한데 헉, 불법이요? 네. 음. 그 미군길이 PX, 미군만 살수 있는 건데 음. 이것을 몰래 빼돌려서 몰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아, 그렇군요. 에스컴 시티 앞에 음. 있던 사진관인데요. 이 사진관에서 예전에 그 모습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 이 사진관에서 사용하던 카메라를 저희 박물관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얼마에 구하셨어요? 저기 유물 수집 정책상 가격은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최양구역이에요. 접근 엄금. 아, 여기 갈만한데 어디 있을까요? 볼만한거 이렇게 재밌거나 아, 이런 적은 아, 없어요. 다만 81년 동안 민간인이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아, 81년 만에 이 지역이 우와. 개방된 거죠. 어딘한 그 미군기지가 있었고, 음. 자유롭게 못 들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음. 아무 그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지금 드나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들도 들어가고 할수 있어요? 건물 보면은 지붕이 다, 네. 뭐랄까, 사갔다 오니까, 었다 오니까 지붕이 내려앉고 있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밤에 저, 오면 좀 무섭겠다. 5시에. 아, 5시에 <웃음> 아, 다나요 <웃음> 곳곳에 그 무기 제작 공장들이 있는데, 음. 여기에서 그 조병창이라고 무기 제작 공장인가, 여기가. 어떻게 음. 가치를 부여하고 활용해서 계속 그 이어나갈 것인가가 그런 음.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죠. 아기들이랑 유모차클고막 시민들이 놀러 오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여기 그냥, 그냥 산책하러 오는 것 같아요. 공원처럼. 어, 강아지도 데리고. 이제 곧텔러민인데 이게. 할로윈 때 오면 여기 재미있겠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여 어, 약간 아그 사병들 숙소 같은 아, 맞아요. 숙소 같네요. 군인들이 살았던 숙소 맞죠? 마리엘지 기숙사에 살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어디 가좋아요 <웃음> 어, 아무래도 우리 기숙사도 좋죠. <웃음> 여기 뭐 있나요? 이런 음, 여기가... 좀 무서운데 저기 거울이 있어요. 어? 응? 저기 제가 보여요 음. 오.. 정말 마릴레 숙소가 이거보다 좋다고요? 음.. 여기 아무래도.. 있네. 아.. 하긴 방은 우리 기숙소보다 커요 아.. 저병창 근로자 병원으로도 이용됐다네요 야, 이건 초병창 본부 건물로 주정되고 있고 근로자 병원으로도 이용됐다 한국 청창 때 복격을 맞았어요 930.. 저요? 저 2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저런 한글을 다 읽네. 저 솔직히 쓰는 거, 읽, 읽는 거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보다. 각... 저희 개방한 지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네. 잘 꾸며달라고 한번 부탁 한번 합시다. 아, 진짜 부탁. 갈 거예요? 음. 어디 계시는데? 영상 메시지. 영상 메시지로? 영상 메시지로?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직접 하나 <가는> 부여가 <부탁. 웃음> 오늘 머리에 <말에 웃음> 계속 어리머리 컨셉이. 네쨌 사실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이 권을 좀잘 아, 뭔가 좀더 어, 산책하러 뭐.